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두꺼 모델 해가지고, 아, 안 되나요? <웃음> 무난하게 추방자를 가겠습니다. 그렇지, 나이스.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네. 음, 잘 지고 있었네요 페어가왜 이렇게 그득그득이야? 만들건 없지만 비집게 오! 아이디 엄청 좋네요 예신지어잘 들어가 있었네요 스택도 하나 쌓아놨잖아 100개로 간다 100개 미소춘 근데 이거 괜히 세게 올렸다가 <웃음> 연패 끊길 것 같은데? 이걸 차라리 약하게 냅시다 엉뚜은 만들어주고 연패 컷! 그래도 이번엔 연패 깔끔했다 일단 그래도 이성인 친구 넣어줍시다 다들 이 성적이 좀잘돼 있는 것 같네요 신난다가 그렇게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뭐 돌려가지고 다른 거 하나 뽑을게요 엄부 터져라 이거 이게 차라리 낫죠 그냥 동특을 켜버린다? 오동특? 그갬플프레의 템을 넣어놓고 아니 진짜 이 성적이 왜 이렇게 되어있어? 여긴 닐라라 이상이네요? 아니 <웃음> 한방에 터졌어 <웃음> 얘들아 힘내 나 체력이 벌써 40이야 근데 동물특공대가 좀... 그렇긴 하죠? 색살콘? 얘는 그냥 앞라인에 세워놓고 탱커로 씁시다 미포는 없네요. 이러면 쇼진을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동물특공대 피들? 이름만 들어도 뭔가 쎄보이는데? 일단은 살아남는 거를 목표로 합시다. 1레에서 리로 쳐서 미포를 찾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조 띄워놓고 이거 이긴 김에 람머스까지 넣어줄까요? 그래도 슬슬 세지는 것 같은데요? <웃음> 이거 세트 카페요네. <패어네>. 걸려간다 <웃음> 이거 뭐야? 패트가 갑자기 퍼버냈는데? <웃음> 아니 이거 어머대판이었나요? 그렇지 이겨야지 근데 이게 사코 이성이 붙어가지고 아니 미포 나왔네요? 아고인이냐 이온이냐? 근데 라인이또 어차피 많으니까 이온이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이거 미포가 한 방에 정리 못하나? 패야 버 그렇지! 두두두두두! 두두. 나이스! 단지는 아니고 테블판을 먹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네요 뭔가 8렙을 째도 될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네요 이 럭스한테 한방만안 터지면 될 텐데 정리해! 어, 나이스! 와 이거 질 뻔했는데요? 이거 그냥 업을 하고 내 친구 찾아본다? 시작해볼까? 어? <웃음> 그렇지, 이거! 베인이 안 들어갔네요. 그러고 보니 <웃음> 얘도 춤안 춰도 좋겠다. 여기 있어! 한 방에 정리 안 해줘? 두두두두. 나이스! 일단 가압으로 갈게요. 이성이 안 붙네요. 뭔가 쎄한데? 그렇지! 미포만 붙어도 이거 쟤도 될것 같은데 아 탈리한테 한방이 될것 같은데 그렇지 요거지 요거지 이제 조금 깼다가 이거 에코는 자연방으로 굽게 기다리고 어 이거 설마 거하까까지? 복궁 어, 아 까비 총검의 피바라기에서 암라인을 주는 것도 아니면 총검 미포의 피바피들은 어떤가요? 반대로? 그가 그래도 앞에서 깔짝거리면 저 스킬 쓰니까 버텨가지고 스킬 한번 더 쓰게 나이스! 동물특공대 지금 49스택입니다 추가 체력 245한방에 쓸어버리기 어, 혼자서 뭐하려고 그냥 나이스 어 피드 태어 사실 탈리아가 진짜 제일 무서운데? 아, 아니 왜 여기로 써? 근데 일자로 쫙 쏘면? 근데 피들이랑 미포랑 합이 좋네요 이거 이거는 탱템 하나 먹을게요 어, 물리 딜러들이 많긴 하네요 면 에코노면 될거 같네요. 세트가 이거 어머데 도켜지고 물리 딜러들이 은근히 많아서 설마 삼성? 오반가? 여기는 쇼진 없어서 별로 위협적이진 않네요. 이뻐야 새끼~ 아~ 이게 정리가 안 되네. 그래도 피들이 피 뽑는 중. 나이스 보내줍니다. 아 어, 정말요? 아 진짜네? 우리 세트 뭐야 너? 아니 여기 세트 3이라고 있는데 제가 어, 세트 되게 잘 나오던데? 진짜 본의 아니게 견제 중? 근데 나 삼성도 찍고 싶은데? 이가 죽어! <웃음> 이거 이렇게 모아두면 또 피들이 여기 CC기 딱 걸어주고 미포가 궁 쓰면 정리! 그렇지! 세트 한 마리 가더 뱉어라! 미안하다! 근데 여기도 뭐 제드 삼성각 보는 것도 아니고 이거 1등 가능할 것 같은데요? 뭐? 아 잠시만! 이것도 플래그다! 집중하겠습니다! 피들템 하나 뽑으면 좋겠네요 퍼폼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여기까지 앞라인을 띄웁시다 아니 여기 띄우고 싶은데 여기 피들한테 넣어야 해서 아무나 띄웠습니다 면산궁! 나이스! 어? 근데 피들이 해줘야 하는데? 피드라! 야 뒤로 가야지! 응? 응? 응? 응. 응. 아 근데 피들이성이 너무 안 뜨네요? 야스이 뛰었고 제대 면산궁 여기 안 뜨네? 여기 뒤에 베인 굴러가다가 죽맞고 죽었네요 나이스! 압도적인데? 아니야 피들은 아니야 한마리남았는데 솔직히 아 진짜 안 떠? 먹는 게 맞았던 거야? 허락지안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아 진짜 눈 웃을 뻔 했네요 <웃음> 아 피들한테 이온? 그러면 얘는 뒀다가 이거 이온 거이 충격기 빼주고 수맹으로 옮길게요 아야소야 제발, 저쪽으로. 그렇지. 야쏘 궁, 다른데 날렸고. 이제 면상궁으로 깔끔하게 정리. 나이스. 투맹에 덤불 조끼, 머먹은 넣고, 히들한테이온 충격기. 마지막 판인 것 같은데. 저도 좋아. 세트 삼성 찍으면 돼. 아, 까비. 그래도 오히려 좋을 수도. 이 스포츠니 깔끔하게 정리. 명성은 107까지 쌓았네요 108? 아 여기 나갔다 나이스! 자 이렇게 칠동물특공의미스포춘덱으로 1등 했습니다 후후